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거 저기 그 탕수육 탕수육 하려고요 고기 이렇게, 이렇게 다 썰어왔어요 소금을 좀 뿌리고 후추 매실청으로 밑간을 좀 해줄게 이게 쓱 저기 뭐야 부드러우라고 생강 조금 마늘 숙성을 한 2시간 정도 식혀놨다가 이제 양념을 한번 좋아요 이제 2시간 숙성시켰어요 여기다가 계란 그래서 전분가루로 옷을 입힐 거예요 됐어요 네 됐어. 이렇게 됐어요 어요 되게 세요네 기름이 끓었나? 하나만 넣어볼게요. 넣어도 응? 되겠다. 붙으면 안 돼. 응? 붙으면 안되나막게로 튀겨야지. 에이, 손을 안 묻히려니까 안 되겠다. 흐흐흐. 불이 끓 쎘어. 이거 뭐할 것도 없네. 이거 음. 소스 만들어야지. 아뜨스 음. 익으니까 다 떠오르지. 응. 음. 그럼 다 익은 거야. 또 음. 온다만. 자, 다 떴지? 던진다. 튀까봐 그러는 거야? 또? 음. 튀겨 쏙 가만히 넣어야지. 음. 그럼 바삭하게 한번더 넣었다가만 뺄게요. 아, 100ml, 100ml. 응, 물 조금만 150ml 할까? 한 컵씩 이건 비율이 맞아야 돼 150ml 이렇게 설탕 150ml 녹아야 돼 식초 150ml예요 1대1로 간장은 50ml 물물 50ml에다가 이제 전분가루 이제 타가지고 찹떼 불을 끄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다 끓은 다음에 오이도 조금 넣어주고 고명으로 당근도 좀 넣어주고 저기 토마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먹을 때 하나씩 건져 먹으면 됐어 이제는 탕수육볶음 어, 간장사. 탕수육 간장볶음. 맛있는 탕수육 간장볶음을. 만나게 <웃음> 하겠습니다. 마늘을 먼저 좀 볶아주고. 왜 볶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<웃음> 마늘 향이 올라오잖아. 음. 이렇게 볶아주면, 지글지글. 어, 향이 진짜 올라오네? 응? 향이 올라왔어. 마늘 익으니까 익은 이거 냄새가 나지, 당연히. 고추도. 빨간 고추. 이렇게 해서. 향이 너무 올라왔어. 응? 너한테 더 많이 가나? 올리고당. 응. 아? 올리고당은 응. 조금만더내겠습니다 달달하게. 응, 됐 끝. 음. 끝났습니다. 음. 추석 뿌리고. 깨고 여서 먹으면 깨를 안 넣으면. 깨 넣을 거예요. 깨를 안 넣으면 안 되지. 깨가 사람 머리에 좋대. 머리가 음. 공부하는 애들 깨 많이 먹으면 많이 머리가 똑똑해거든 음. 응? 더 졸여야지, 엉덩이. 더 졸여야 다고여졌네 응. 자, 불 끌게요. 뿌려주고 <웃음> 내가 깨를 안 뿌릴 줄 알았지. 여기 여기 다뿌려라안 될지 아까. <웃음> 음, 맛있는 술안주가 완성이 됐네.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. 탕수육을요. 탕수육, 간장 볶음, 탕수육 같이 했어요. 이거 너무 크다. 너무 큰거 있어. 근데 이게 좀 짧아. 아, 맛을 봐야지. 좀 길어야 되는 이쁜데 정육점에서 너무 짧게 잘라줘갖고. 어, 맛있어. 바삭하게 하려면은 저기 튀김가루도 좀 넣어서 하면 바삭해요 이건 좀덜 바삭한데 이것도 맛있는데 응? 볶음게더 맛있는 거더 같아 더 맛있어? 여기서 응. 한 먹을까? 소스가 맛있어 아, 맛있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